아, 제, 저 오늘 이제 첫 출근하는 인턴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기, 여기서 너무 반응이 놀랐던 게, 인턴 오기로 했었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영상으로 찍을 주제는, 저의 첫 출근 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어,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인기업에 이제 1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미국 인턴을 준비를 해서 k m o v 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턴을 가게 됐었습니다. 간략한 첫 출근 후기와 함께 제가 다른 회사, 그리고 앞으로 가실 회사 가기 전에 괜히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영상을 조금 남겨드릴까 합니다. 저의 첫 출근 후기는요, 음 일단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어 집을 또 구해야 되고 해서 미리 이제 캘리포니아로 한 출근하기 5일 전에 미리 가 있는 상태였어요. 가 있는 상태였고, 이제 집을 구하고 이제 새집에서 첫 출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출근 준비를 하고 그 당시 저는 복장을 이제 아무래도 첫 출근이다 보니까 좀 세미정장 느낌으로 그 다음에 아우터를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을 메고 그 다음에 대, 좀 단장을 어느 정도 첫 출근이니까 그렇게 해서 갔어요 회사를. 갔는데 이제 처음에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우버를 타고 갔어요. 우버를 타고 이제 기사분이 또 하필은 또 한인 기사분을 만나서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출, 첫 출근을 했는데 너무 진짜 제일 떨리는 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간 것도 떨리는데 또 거기에다가 첫 출근을 해야 되는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너무 많이 떨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제 그때 출근 시간이 8시까지였어요 그래서 8시까지와서한 15분 전, 20분 전에 미리 도착을 한 상태였거든요 첫 출근이니까 그래서 미리 도착을 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 정문이 있고 이제 웨어하우스로 항하는 문이 있었는데 웨어하우스 쪽문은 이제 그 이후로는 쪽문으로 다녔고 초반에는 이제 처음이니까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문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세일즈 회사예요 그래서 세일즈맨들을 중심으로 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저같은 경우는 그세일즈맨들 어시스트하는 오피스 안에서 디자인팀을 이제 들어가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제 회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은 바로 세이즈맨분들이 딱 있어요 세이즈 영업실이 바로 있고 그 영업실을 통해서 통로로 들어가야지만 오피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세이즈분들을 마주치고 가야 되는 그 루트였어요 그래서 조심히 딱 문을 열었더니 이제 모든 출근하셨던 세이즈맨분들 전부 저를 일제히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 심장이 너무 깜짝 놀랐요 하필 그때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회의하는 시간에 정문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또 처음 보는 사람이야. 왜? 뭐야? 쟤? 이렇게 딱 시선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중에 이제 맨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아,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아, 쟤? 저 오늘 이제 첫 출근하는 인턴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기 여기서 너 반응이 놀랐던 게 인턴이 오기로 했었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짝 멘붕이 왔어요.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니구나. 이제 막, 제가 상상했던 분위기는, 이제 미국 가면은, 이제 한국에서 온 인턴이 있다 해서, 모두들 조금, 아, 너가 한국에서 온 인턴이었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마주주거나, 조금이나 관심이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좀큰 차고였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아, 잠시만 기다리라 해놓고, 이제, HR 부서, 그러니까 휴먼 리솔스 그 부서에 이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저를 이제 픽업하셔서, 오피스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렇게 좀더 정신없었던 인사를 마치고 이제 사장님과 인사를 드리고 이사님 그리고 과장님들 차례대로 이제 세이즈맨분들 인사를 쫙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로 이제 배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제가 면접 볼때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디자인 부서에 부장님이 계시고 대리님이 계시고 이제 미리 근무하고 있는 인턴 분이 한분 계신다 그래총 3명의 2명의 직원과 1명의 인턴 분이 회사에 근무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거기 이제 인턴분이 저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분이랑 얘기를 나누니까 원래 이제 면접에서 들었던 부장님과 대리님이 현재 회사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부득이한 부장님 이제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건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해고당하시고 대리님은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휴가를 가게 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휴가를 나가시면서 아예 일을 그만두시고 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아예 가자마자 거의 사수가 되는 입장이었어요 앞에 있는 인턴 분이 그분도 이제 거의 두세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대타로 왔는데 원래는 총네명의 직원들이 이렇게 상주에 있어야 되는데 부장님 안 계시고 대리님 안 계시고 그 다음 에이 인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아서 곧 나가서 저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 디자인팀을 뭔가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너무 부담됐어요. 저의 첫 인턴 생활이었고 미국에서의 그런 생활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에겐 너무 실련이었고 저의 첫 출근은 그래서 좀 멘붕과 혼돈의 카오스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 취업 가실 때 면접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받으실 건데 그가이드라인 받으실 때 무조건 회사에 그 직원분들이 상주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가자마자 그런 일이 있어서 아무튼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회사에서 보통은 인턴 분들도 나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좀더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 그런 좋은 인턴 분들도 많지만 아닌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비협조적인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잘 생각하시고 너무 그런 부분에 상처받지 마시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기적인 게 아니고 개인주의 사회로 가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처럼 뭐 그런 큰 관심?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삶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나를 좀 챙겨주지 않을까 아니면 좀 신경 써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조금 내려놓으시면 은 그래도 사소한 관심에 조금은 더 감사하게 될수 있으니까 거기에 좀안 힘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관심을 좀 기대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 왔다 보니까 그런 거좀 기대하면서 회사생활에 나가갔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그 흔한 회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회식도 없고 사장님이 좀 세일즈 위주의 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오피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대부분 떨어졌고 오히려 오피스 사람들이 욕받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좀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려서 처음에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었 인턴으로서 사실은 인정받고도 싶었고 일을 좀 열심히 하자 근데 대신 부담감이 없었는데 아 부담감이 없다는 거짓말이고 다른 류의 부담감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거의 회사에 입사 두달 차에 거의 사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수가 되어버리고 모든 패키징, 그 다음에 포스터, 잡지 그리고 모든 모델 섭외 촬영까지 모든 업무들이 제가 전담해서 돌아 돌아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정말 멘붕이 터졌던 그런 회사 생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의 첫출근좀 간단하게 이런 썰을 좀 풀어드렸고요. 어, 회사 가시면은, 첫 출근 하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가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뭘 하고 가야 되지? 그런 것보다는, 음, 일단은, 일단은 그, 여, 뭐든지 열심히 하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 복장도 좀 너무 캐주얼한 곳이라고 해도 첫출근에는 그래도 조금 정장 같은 너무 그런 정장은 아니더라도 캐주얼한 정장까지는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출근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회사의 그 인사과장님한테 먼저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 전에 제가 회사를 미리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도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인사를 미리 드리러 가서 이제 월요일에 출근을 했으니까 그 전주 금요일에 미리 사장님이랑 인사를 좀 드리고 직원들이랑 대충 인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얼굴 도장을 찍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퇴근 전에 인사드리기, 그 다음에 얼굴 도장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타지에서 왔다 보니까 이제 미리 저는 어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미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남겨주시면 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를 만드는 첫 이미지 메이킹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근 전에 꼭 해당 부서의 직원분들이 상주를 하시는지 대충 그런 거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은 좀저 같은 그런 황당한 상황은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